여기에 제일 먼저 먹어야 될게 있어. 이걸로, 이걸로 입맛을서싹독야야 진짜? 떤거 이거? 먹여먹여 뭐? 멍게 먹게 멍게 먹여먹먹여에 네. 네. 진짜? 진짜? 진짜? 진하 진짜? 진짜? 진짜? 진진진 진짜? 아니 근데 유림장에 가지세명씩 네. 없어도 될거 같아? 두명만 있어도 될거 같아? 아 근데 놓치는 게 주문 받으러 가거나 손님 들어올 때 그거 체크해야 되니까 음... 계산을 또 놓칠 수가 있어 그래서 그치. 한 명은 안 돼, 한두 명은 세명은 지금 있어야 돼 사실은 딸달 있는 직원이 있으면 한명 있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먹은 사람들은 인지를 하고 직원들은 볼수 있거든. 어? 저 팀은 조금 있으면 나가겠구나. 이거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 속달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걸 놓치는 거거든. 아 그러면 성결제도 되잖아요. 셀프에다가 네, 선분 성분... 네, 성결제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음. 우리도 해봤는데 먹다 끊겨. 한병 음. 마시고 한병더 주세요. 그렇지. 해야지 두병세병막 들어가는데 중간에 한병 주세요 그러면 선물입니다. 한병 계산하세요 그러면 또. 꺼내서 뭐 계산하냐고 카드 꺼내고 또 사인하고 하다보면 그리고 중간에 내가 얼마 먹었는지 확인이 딱돼 그러면 야 10만 원에다 아, 먹었다 그만 먹어야 야. 되겠다 막 이러고 그렇지. 그럼 그럼 그만 먹어야겠다 야 집에 가자 음. 그렇지 음. 그래서 백화점에 백화점, 약간 식이 없는 아, 거랑 똑같은 거구나 그럼 창문도 없고 그러잖아 아. 그래서 그러니까 백화점에 식이 없는 거 창문 없는 거를 그래. 우리 구독자들이 모르니까 그걸 설명을 한번 와. 해달라고 내가 얘네. 를 그래야죠 아니 본인들이 얘기를 했잖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아니, 얘기했습니까 근데 나는 그냥 그렇게 들었어 왜 없어? 까 백화점에는 없는 게두 가지가 있어. 음. 시계랑 창문. 그렇지. 창문이 있어야 밖에 어두워져. 아, 집에 빨리 가야지. 가야지. 쇼핑하다가 간단 말이야. 음. 그 시계. 야, 시간이 지금 몇 시나 흘렀네? 야, 지금 6시에 밥 해야지. 그리고 들어간단 그렇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시계랑 창문이 없는 이유야. 그거 똑같은 비용이 있을 것같 그렇지 결제를 미리 해버리면 은어 어. 중간에 하거나 그 미리 하면 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거 알아? 음. 돈 쓰는 보다더 귀찮은 게 귀찮은 거야 그렇지 돈, 비싼 거보다 더 귀찮은 게 귀찮은 거야 맞아 그렇지. 그냥 돈 쓰면 되는데 서비스는 서비스거든 그럼 음. 네, 유림이도 십몇년 동안 나하고 일을 하면서 엄청 많은 걸 깨닫고 느끼고 지금 우리 PD가 나하고 일하면서 느끼는 것처럼 똑같이 그걸 느끼고 얘는 내가 볼 때는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커있어 그래서 너 우리 직원들 가르치면 직원들도 따라하면 되거든 충분히 가르칠 수 있고 그거 알아? 우리가 그 이사장이 참 잘하는 게 우리 재료 쓰는 거를 같이 소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짜 호환되게 해야지 재료를 응 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메뉴 하나 때문에 그 재료만 별도로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 큰일 나지 관리가 음. 안 되지 왜? 안 나가면 큰일 나지 그래서 항상 보완되는 걸로 많이 이렇게 메뉴를 짜지 우리가 왜냐 그거를 우리가 소진을 했을 때 이익이 생기니까 그걸 진짜 잘해요 이거. 그리고 우리가 좋은 게 해랑이랑 유로포차랑 음. 같이 하면서도 되게 좋잖아 그치 진짜 아이디어 좋은 거 같아, 해랑이랑 진짜, 유럽 보차 진짜 해랑에서 다 신선한 것만 쓰잖아 아유, 그 재료들이 다 유럽 보차로 오거든? 음. 그래때 유럽 보차가 음. 맛있는 거야 얼마 전에 그 보국이가 친구들이랑 유럽 보차를 왔는데 이렇게 맛있는 짬뽕탕은 처음 먹어봤대 인생 짬뽕탕이라고 나안 먹은 거 알아? 말도 안돼나안 먹어봤어, 짬뽕도 적자다 <웃음> <없었거든. 척차다. 웃음> 아니, 요새 나 <웃음> 요새 그게 없어진 줄 알았어 적자다 <웃음> 옛날에 <웃음> 딱 한동안 없었지? 무한소리야. 우리 8년 전부터 있어. <웃음> 8년 전부터 뭔 소리야? 나 있어. 있을... 아니, 오빠, 왜냐면... 저는 진짜 하늘에 맹세코 안 먹어봤어요. 아니 왜냐면 아... 왜냐면 우리가, 우리가 워낙 많이 오니까. 워낙...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주인이다 보니까 어, 안 먹어 안 먹게 돼 우리 음식을.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조금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만 내가 먹거든? 거의 비슷한거안 먹어. 1차로 갔을 때 짬뽕탕을 먹지 우리가 3차로, 3차로 가니까 맥주에 감자튀김 시켜서 먹잖아요. 그래. 그때 언니가 오잖아 항상. 응. 언니가 그때 오니까 짬뽕탕 먹을 일이 없는 거야. 응. 아 근데 원래 주인이 되면 잘안먹게 돼. 나 솔직히 말해서 예전 육개장집 할때질려고 냄새도 맡기시는 거야. 와. 고기집할때 삼겹살 냄새도 맡기 싫어. 제일 싫은 게 육수 어. 끓이는 냄새 있지? 육개장 아. 아직 유림상에는 안 질렸잖아. <웃음> 이제 질리기 시작했어. 벌써 질렸지 나는. <웃음> 질리기 시작했어. 벌써 질렸지. 유림상에는 근데 그, 그나마 이제 차안 주니까 그나마 질리는 게 덜하지. 나는 생맥주 먹어안 질려. 어. 생맥주는 질리잖아. 맥주가 있어서. 어. 1차로 배가 부르는 음식들은 질릴 수가 있어. 많이. 아니.